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은 제가 전동 키보드 공유 서비스인 킥코잉을 이용해 본 후기를 남겨볼까 합니다 되게 많이 좋아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영감을 저한테 줬던 게 스노우보드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좀 자전거나 킥보드나 좀 스노우보드나 이런 뭔가 트랙앤필드로 나가는 그런 운동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신사동 가로수길 쪽을 걸어가다가 킥보드가 전동 킥보드가 서있는 걸본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뭐지? 하고 딱 봤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직감적으로 약간 뭔가 공유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니까 위에 QR코드가 붙어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이용을 해보진 못했어요. 그때 되게 시간이 좀 빠듯해가지고 사실은 타고 왔으면 그때 되게 좋았을 텐데 어제 한번 이용을 해봤는데요 어제는 선릉역에서 이용을 했습니다 네, 차를 세워놓은 곳이 조금 거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삼성동 쪽으로 가야 됐었는데 그쪽까지 이제 내비게이션을 찍어보니까 10분 정도에 딱 거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리를 한번 이용을 해봤습니다 위치가 달랐어. 여기랑 위치가 좀다르게 나왔어. 어쨌든 여기 됐으니까. 슬로우. 대박. 오케이. 오, 위시간 뜨는구나. 여기 가볼게요. 탑가시 쪽게 되어 있어가지고 주차를 했는데 어수에 이용한 소감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전에 약간 레저용으로 이용하는 그런 세그웨이? 이런 그 킥보드들을 한강에서 타는 거를 한번 대여를 해서 타본 적 있었어요 그때 한 시간에 15,000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되게 옛날 일이 한 거의 4년 전쯤? 그 경치를 보면서 하는게 되게 재밌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전동 킥보드를 타본 건 이렇게 생긴 걸 타본 건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그웨이는 좀큰 거였고 물론 이제 정동 킥보드마다 좀 가격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 그 모터의 사이즈 혹은 엔진의 사이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약간 제가 좀 느꼈던 거는 킥보드의 좀 안정성이 약간은 좀 불안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게 됐습니다. 되게 재밌고 너무 효율도 좋고 하지만 헬멧을 착용을 필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간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헬멧을 들고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같이 부착을 해줬으면 물론 킥보드의 안정성도 있지만 음,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 극복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가 이전에 호주에서 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이용을 했었는데 그것도 똑같이 요즘 많이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 카카오 자전거도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나라에는 뭐 그런 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호주에서는 헬멧까지 같이 자전거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헬멧을 바로 착용을 하고 자전거를 타는 형태가 돼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그런 좀 안전적인 문제 있어서 헬멧을 같이 좀서비스에서 제공을 해주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레저용이나 이런 용도는 아니지만 정말 간단하게 짧은 구간들을 효율적으로 이동하기에는 특히 강남권에서 굉장히 효율적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역들이 좀 많이 이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강남권에서는 차도 너무 막히고 특히 낮에 이렇게 뭐 출퇴근 시간이나 혹은 뭐다 간단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차가 있는 곳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혹은 미팅을 하러 가기 위해서 이동하는 형태로는 굉장히 볼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격은 이제 저는 일단 인터넷 네이버를 찾아서 추천 코드가 있어서 추천 코드 어떤 분의 추천 코드를 하면 10분까지 무료 쿠폰을 준다고 해서 그 쿠폰을 사용을 했고요그 쿠폰을 사용한 다음에도 열어보니까 가입한 첫 사용에 대한 또 쿠폰이 들어왔고 뭐가 더 하나 더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쿠폰을 두 개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기간 내에 이제 사용을 할수 있게 쿠폰이 제공이 됐고요 어, 공식적인 비용은 기본 이제 5분에 1000원이고, 그 이후에는 1분에 100원씩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용적인 부분이 제가 레저 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가장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 이제 이 서비스의 목적 자체가 제가 보기로는 짧은 구간들을 이동하는, 이동수단으로 이용하자라는 취지인 것 같아서, 그런 취지에는 굉장히 맞는 것 같고요. 음, 요즘에 택시비도 많이 할증됐으니, 이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자는 취지에서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밌게잘 이용을 했고요. 앞으로도 아마 잘 사용을 하게 될것 같아요. 많은 지역에서 서비스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용할 제이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라고 해요. 그 이후에는 그 킥보드를 충전을 하거나 그 서비스에서 설정해놓은 지역 밖에 있는 킥보드를 수거하고 충전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시간을 제한을 걸어놓은 것 같은데요. 저녁 시간에 좀더 늦은 시간까지 좀 사용을 할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은 해봤습니다. 어쨌든 저는 아주 즐겁게 재밌게 잘 이용을 했고요. 이런 서비스들이 또 많이 생겨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앞으로도 잘 이용을 할것 같고요. 저 아무 관련 은 없지만 고인! 아 근데 약간 그건 좀 있었어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조금씩 킥보드나 이런 걸좀 이용을 해보기는 하지만 좀 처음 타시는 분들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왜냐면 그 레버만을 이용해서 이제 저는 이렇게 땡기는 레버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레버를 해야 되고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브레이크의 간격이 좀 이제 그 손으로 잡는 간격이 좀 넓어서 이 이제 자전거를 많이 안 타보시거나 하신 분들은 조금은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사용자에 있어서 약간은 제한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은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안전에 주의하시고 좀 이용을 하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요. 어쨌든 뭐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